뭐라 하면 될까? 응. 지금 이렇게 물을 짜라그 해. 야지따라해어 근데 안 짜도 될것 같긴 한데 거기 조그만 통이 있지? 거기 냄비를 갖고 오든가 뭘 갖고 와. 물을 짜야지 나눠 거. 거기 통에다 물을 짜야 돼. 근데 안 짜도 될것 응. 같긴 한데. 응. 물이 나. 이거 짜봐. 물이 많이 나오나. 여기 여기 요, 요 밑에 부분을 살짝 보자 많이 나오 나와? 많이 나오나? 됐어, 그렇게만 짜면 돼. 사실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, 음. 안 음. 나오는 것도 있는데... 들... 들... 저기 돼서... 음식만 짜면 돼. 많이 안 나오는 거 만 여기 한 거는 조금 조금 작다 싶은 거는 나중에 겉절이에 먹겠다. 기 아니 속이 이거 속이랑 이거랑 배추랑 맞춰서 속을 넣어야 되니까 엄마가 보는 거야. 왜냐면 나중에 속이 모자르면 안 되잖아. 이게 맨날 뭐 남고 맨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. 속을 맞춰서 속을 넣는 거야 좀 많겠다 싶으면 좀 많이 넣고 모자르겠다 싶으면 적게 넣고 대충 눈, 눈으로 봐가면서 해야지 저기 자기가 가서 고기를 좀 사올래? 고기 삶아서 고기에서 줄까? 꽉 눌러서 덮어 소금을 조금 더 얹을까? 살살 소금만 조금 더 얹어줄래? 위로? 다해 골고루 다 응 됐어 그래갖고 그걸 꽉 눌러서 덮고 어 그리고 가상다리 한번 닦아 힘주 갖다가 엄마는 김치를 할머니한테 배웠네? 엄마는 배우지 않았는데 하는 거 봤지 엄마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지 그리고 이제 다아응다닫아서 넣어, 다 저쪽 베란다로 있다가 갖다 두면 돼 이따. 엄마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배운 적이 없지 친할머니랑은 김장한 적이 없지 왜 그러냐 따로 했으니까 엄마는 엄마가 서울에서 담아 먹었으니까 할머니 김치 먹어보고 그 맛도 낼, 낼, 낼 때가 있고 또 서울에 살아서 서울 맛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래도 배추가 너무 잘절여졌어배추 망에, 망에 4천 원씩 줬어 그러니까 네망을한 거지 그거를 요리주 엄마가 떠줄게 응 해봐 뒤팍 제껴 그치. 속에 이렇게 이걸 많이 요 부분에다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바르면 되겠 <목소리> 어저 게 우리 바싹 되세요 다 됐어요 배추가 매층이는 비쌌는데 많이 싸졌어 그래도 김치가 있으면 김치찌개도 해먹고 전도 해먹고 하니까 김치는 꼭 해긴 해야 돼 이사 못갈줄 알고 안 할라 그러다가 장어 니을까 겉절이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먹는 것도 아니면 뭐. 요 살짝 골고루 뿌려서 떡볶 덮어 그냥 그대로 된거 같아 아, 이거는 이제 찢어서 겉절이를 해먹고 사왔어? 다 했어? 어, 다 했어 겉절 이 음. 일단 삶아야지 Ding ding ding 이사 날짜가 저거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몰랐는데 이사 날짜가 잡혀서 긴장했어 기분 좋았어 떡 적당하게 해갖고 많이 안 하고 딱 두통 생각만큼 나왔어요 좋았어요 그래서